아 근데 이제 센트리 많이 없으니까 솔조 합시다 와우. 뭐 와우.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나이스. 오, 왜또 너... 여기 있네? 아, 진짜 기만병 죽여 버리고 싶네, 저거 진짜. <웃음> 이 게임이 그래요.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어 와킹 끝났 데모 메인은 없는 크리도 만드는 게 사실이냐고요? 나 저는 아니네요 저는 맨날 엇가당하기 때문에 왜안 나와? 애들 왜안 나와? 아 시크릿까지 켰는데. 하하 <웃음> 야, 아픈 탄약이 없죠? 나 망했죠? 탄약이 없네. 탄약은 만들면 되지. 유호유호 맨날 두 번째 사진 문제. 두 번째. 가비. 안 되지, 인서가. 안 되지, 면서가.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니. <웃음> 아, 도망간다. 빤스를 친다. 아, 가비. 허이 어, 갔다가 저렇게 죽이는게 맞죠 허니 <웃음> 안되지 연서가 안되지 연서가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우리 맨도 못 죽이지 안되지 그렇게 안되지 <웃음> 스타러먼 싹 먹어볼까 스타러먼 싹 한번 맛을 보고 불불 네, 덩이 좋아요 어! 벤딕 안돼! <웃음> 방금 뭐냐? <웃음> 방금 내 학살이 일어난 거 같던 것 같아 흠 <웃음> 데 Halloween 모터. 가비 피오남겨가 죽으시오. 아니. 어 정신 없어. 아니 진짜. <웃음> 안녕. 야, 하늘에서 정이가 빗발친다. <웃음> 하늘에서 정이가 빗발친다. <웃음> 하늘에서 정이가 빗발친다. <웃음> 아, 안 돼. 중세 시대다. 탈출 계획인데. 아, 센트리 일한다. <웃음> 그래, 그치, 그치. 야, 근데 센트리 걷다 좀 터진다. 터진다, 이제. 퍽. 허... 퍽. 허... 왜안 터져, 줘. 왜안 터져. 그치. 왜야 <웃음> 터진다니까? 아니, 나왜 죽는데. 니 완전 개버겁게하야 아니, 지게 왜 끼어 이게. <웃음> 리스나 안날하네 진짜. 안 날아내, 진짜. Oh, shit. Incoming spell. Incoming spell. Oh. Magic. Magic, everyone. Magic. Haha. Yeah, 안돼. 우리 매직 할려. 아니. <laughs> <laughs> 아, 나였구나거 터지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죽었지? 안돼 안되어 이거, 이어 이거, 어거이 그쵸 할로윈.. 어허프이 바프탄이... 이게 하려고 하면 어렵고요 그냥 하다보면 쉬워요 그냥, 그냥 그거를 노리지 말고 그냥 하다보면은 가 얻어 걸린다 라는 식으로 해야 돼요 크리다 크리 가져가라 하 <웃음> <웃음> 아이 진짜 귀신 왜범위 여기까지 와 하다보면은 얻어 걸린다 라는 식으로 해야 돼요 와 이거 못참는데? 와 <웃음> 아이 <아니>, 귀신 진짜! <웃음> 와... 여기 그냥 양날아 되가왜 안나와? 나 <웃음> 오랜 말이야 얘들아 미니클이 줄게 이루가자 이루가자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재밌어. 와, <웃음> 안 돼. <웃음> 응, 안 아프죠? 크리죠? 크리가 막 날라가죠? 야, 우 이거. 또 죽었어. <웃음> 아 정말 재밌고 아이 재밌어 <웃음> 아이 재밌어 <웃음> 아이 재밌어 이게 할로윈이지